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1일 토요일 저희 뉴 채널에서, 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탈리아에서 재밌는 거는 요 크루즈선 있죠? 유람선에서 그렇게, 음, 병원을 만든다고 개설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 미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확진자가 여기 도표에 나오시는 것처럼 3월 15일부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추춤하다가 급증하게 됐었는데요. 특히 20일과 21일 사이에는 하루에 5,390명 그리고 5,404명 정말 놀랍게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상황이 많이 생각해 졌는데요. 즉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이제 나온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 지금까지 확진자가 미국에서만 18,000명이고요. 237명이 사망했다고 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확진자가 247,400명이 됐습니다. 와 정말 가슴 아프네요 이제 이탈리아가 중국을 앞서서요 3,400명 중국의 숫자가 3,200이었는데 이탈리아가 3,400명 훨씬 더 작은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재 4개 주에서 이제 집에 있어라 하는 셧다운을 돌입했는데요 하루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이었는데요 이제는 네바다까지 합쳐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주민 외출 금지령이 내렸고 뉴욕은 비필수 인력 자가 격리 조치 일리노이는 다음 달 7일까지 자택 체류 Stay at home 명령이 됐고요. 네바다에서는 라스베가스가 있는 곳이죠. 주 전체 외출 금지령이 명령이 됐습니다. 즉, 이제 미국에서는 5명 중에서 한명이 집에서 거의 감금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나가지 못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즉 음식을 사러 가거나 지금 이 사진은 계속 캘리포니아 쪽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그또 요거는 뉴욕 쪽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 않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러 나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 은행에 가거나 정말 중요한 일에만 나가도록 이것또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러니까 자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요 일을 보통 다니셔, 다니셨던 분들 조차도 집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때우나 반면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이 사진에서는 현재 그로스리 그 스토리죠 마트의 마트의 상황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그 특히 채소나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농장의 모습이고요 대부분 라틴 사람들 멕시,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드라이브 트루를 한번 해본다고 이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었고요 네, 그리고 멕시코의 그벌 술집 모습인데 그분들은 여전히 그냥 술집을 오픈해서 간다고 합니다 자 멕시코에서는 현재 203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20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월요일만 해도 82명이었는데 여기 또한 3배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5주가 다 확진자가 있고 6주는 현재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국가인 볼리비아에서는 현재 확진자가 17명이라고 합니다 어, 17명이나 이제 나왔네요 어제만 해도 5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분들도 있고 또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스페인 소식인데요. 아, 스페인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그 어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코비드 19의 그 어시스턴트 앱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 마드리드 코로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정부에서 이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게 확진자 수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맵처럼 쓰이는 거죠. 어, 그 다음에는 온두라스라는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12명이 생겨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이동 금지라던가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이 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나라로 보이시죠. 결국 캘리포니아의 인구만 해도 4천만명이라는 인구거든요. 그 많은 인구가 이 미국의 경제 도 전세계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이 되고 하루 동안에 실업수당 신청한 게 8천만명의 미국 인구가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에 관한 맵을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미국 외에 중국 81286명 스페인은 21571명 독일은 거의 2만명 가까이 되고요 이태리는 5만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 이란이 19,644명 미국이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가 거의 6,4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경북이 되겠습니다. 1,243명 그리고 서울은 314명 경기도도 비슷한 수치고요. 가장 저조한 곳이 제주 4명 그리고 전라남도 5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누적 확진자 숫자가 8,8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격리 환자는 6,000명 그리고 격리 해제 환자가 2,612명 전일 대비해서 격리 해제 환자는 379명이 증가해서 좋은 소식이네요. 격리 환자 또한 전일 대비 240명 감소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어, 좀더 좋은 희망적인 소식 정말 오길 바라고 또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